부동산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부동산이 나름대로 이제 어 폭락할 때 바닥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다. 아, 이 예, 이야기도 아, 이 책에 이건, 있던데. 예, 그건 뭐 부동산이 투자가 쉬운 게 예. 이게 추세가 돌아서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음. 매매를 자주 할수 없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예. 자체가 일단 아파트 그러면 어, 몇천 세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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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억 대 낙찰이 돼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 서울 아파트가 예. 7억 대 초반에 낙찰이 되고 거의 뭐 30% 가까이 할 디스커트 예. 거죠. 물론 이제 명도 비용도 좀 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음. 사실 명도 비용이라고 말하지만 이사가실 분들한테 거그 살고 계신 분들을 내분들도 돈 드리면 다 해결되잖아요. 예. 사실 그 싸게만 낙찰되면 명도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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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비용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어요. 음. 언제? 2018년에. 특히 강남 서초구는요. 음. 심지어 낙찰가율이 60%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 지금 오히려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낙찰율이 120%. 128%를 받습니다. <웃음> 이것은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의 만장일치 위험. 이랑 비슷해죠. 비슷하네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 음. 뭐냐면, 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매 음. 낙찰가율이 죄송합니다, 박살났다라는 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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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이 주는 추세면 음. 이건 믿을 수 있죠. 음. 그래서 2015년, 음. 그리고 2019년 같은 시기들이 정확하게 이시기예세 음. 번째가 더 예. 중요한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시기들이에요. 음. 무슨 규제 완화하냐면 양도세를 감면해줘요. 예. 제발 예. 좀 많이 사라고, 다주택자들을 음, 음. 장려해. 예. <웃음> 그리고 어, 규제가 있더라도 예. 그때 우리 도로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주택자들, 특히 임대사업자들 굉장히 세제 감면 혜택 주고 했던게 예, 예. 그게 바로 직전이었던 음, 2017년 음. 파리 대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음. 세금도 적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음, 음.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이나, 예. 부동산은 결국 자기 돈으로 못 사거든요. 예. 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음. 너무 좋잖아요. 아까 <웃음> <웃음> 지금 경락장금대출 이야기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 2019년이 집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음.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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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첫 번째 에 낙찰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지금은 낙찰가율이 네, 128%? 그죠 사상 유래가 8월 고 8월달에 아마 128%였어요. 또 이것을 전체 경제나 투자시장 전반의 위험을 알려주는 또 만장일치 이런 등등하고 조금 총합해보면 어쨌든 조금 이성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네, 버블이죠. 뭐. 그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가지 바닥을 알수 있는 징조 네가지는뭐 지금 쓸 카드는 물론 아니지만 지금 그런 뭐 낙찰가 행편에서 떨어져 있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항상 찬스로 오니까 잘 예. 기억해 두시면 그죠. 예, 뭐, 뭐지않은 뭐또 오겠죠. <웃음> 우리나라는 어벤 다운, 예. 오르면 내리는 나라라서뭐 예. 계속 장기 대세 예. 상승 이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에서는 아직 집을 못 샀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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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기다리다가 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정책이 음. 바뀌어서 고향 청릉처럼 정말 정말 좋은, 음. 거의 일산보다 서울이 훨씬 가깝거든요 예. 그런 좋은 땅에 평야예요. 또 평지예요. 음. 음. 음. 그렇게 좋은 땅에 정책 바뀌어서 정말 음. 한 10만 가구 공급해준다고 러면 그때 청약해도 음. 음.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